몰딩 설명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몰딩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음 입력부분을 자르고 어떻게 잘라야 되는가 아웃을 어떻게 잘라야 되는가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을 잘라려면 은 이거 푼 다음에 45도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45도로 맞춘 다음에 이게 입력이에요 여기. 그래서 입력이 잘린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 손잡이하고 베벨각 손잡이하고 그 다음에 부재하고 붙어있네 그죠 그러면 이 베벨각하고 이 손잡이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자르니까 얘는 아웃이 잘렸지만은 얘는 또 2인 잘렸죠 그죠 그건 여기서 뭘알 수가 있냐면요 내가 쓰고자 한 부재하고 이 손잡이가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입력이 잘린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제일 쉬워요 여기서 잘랐을 때이 부재하고 이거하고 가깝게 있는 상태라니까 이라는 것은 전명이 자른 걸 이인하고 그랬어요. 전명이 자른 걸.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이쪽 부재를 쓴다고 생각해봐요. 이쪽 부재를 쓴다. 그러면은, 여기를, 인을 잘랐어요. 인을 잘랐는데, 얘를 빼고, 얘를 빼고 나니까, 얘를 쓸거 얘를. 여기 잘라야 되는데, 이쪽 뒷면을, 아웃을 잘라야 돼요. 아웃 잘라라면은, 얘를 밀고, 바로 잘르면 아웃이 나와요. 바로 잘르면 바로 뒷면에 자리니까 그럼 똑같이 입력을 잘라야 되겠다 하면은, 얘가 접사하게, 얘,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어, 이뒤를 아웃을 잘라야 되겠, 뒷면을 잘라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밀고 자르면 돼요. 그냥 밀고. 인 자르고, 인 자르고, 그냥 밀면 돼요. 밀면 어때요? 내가 자르고자 한 놈하고 얘하고 멀어지네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아웃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알아서 외우는데 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일 잘워우는 거예요 잘워지는거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는 좌측에서 시작한다는 고정을 하세요 나는 작업을 하면 항상 좌측에서 시작을 할 거야. 구태, 우측으로 시작할 필요 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천정에 붙는 면은, 둥근 면을, 이렇게 둥근 면을 천정에 붙이려면, 천정에 붙는 면 반드시 바닥에 붙어야 돼요. 이렇게 붙으면은, 얘가 천정에 붙어요. 예? 네? 이렇게 붙여, 이렇게 요 이렇게 붙이고, 반드시 좌측에서 시작한다. 그럼 좌측에서 시작하니까, 좌측에서 나는 이렇게, 우리 실내는 여기 보시면 아시, 아시지만 우리 실내는 어때요? 전부다 전부다 네모로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실내는 네모로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이거 등박스는 이렇게 등박스에다가 몰딩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내에다가 그럼 실내 전체 실내에다가 몰딩을 춘다 생각을 하시라고요 필러에다가 그리고 시작은 항상 좌측에서 한다 한다 그 다음에 인력의 시작은 인력의 시작은 어때요 부재하고 개별과가가 가깝게 오면 무조건 인이다 그러면은 얘가 빠져나갔는데 얘에다가 인을 하려면 무조건 얘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요 돼. 그러면 이것이 무조건 인이 잘리죠 안 따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인을 자르고, 인을 자르고, 얘가 안 따라가면은, 얘를 뺐는데, 안 따라가, 얘가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여기 아웃이 나오는 거 아웃이. 자,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기다 붙이는 걸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인, 아웃을 자르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하셔야 되니까, 2명 일계절로 나오셔가지고, 인아웃 자르는 걸 연습을 하시고, 출판에 가서 이름을 쓰세요. 두 명이 연습했으면은요. 이건 제가 평가합니다. 다른 거, 평가 하나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 평가를 다섯 번 하게 되는데, 이번에 평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건 필요합니다. 제가. 왜냐면, 인아웃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제 붙이는 걸또할 거예요. 붙이는 걸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인하우스 자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두 명씩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내가 우리 둘이 됐으면 가서, 여기다, 칠판에다가,